세이브 더칠드 e c 100년을 한 글자로 줄이면 더 세계 최초로 아동권리를 선언하며 한 아이라도 더 어떤 어려움에도 더 지구 끝까지라도 더 아이들의 미래까지 더 아동권리를 더 당신과 함께 세이브 더칠드 e